유전자 구성은 그쵸 교육을 아빠 이번 성동이라서 틀렸고요 비밀 응. 교육은? 어렵더라 동원체 동원체 아저 일은 항상 아는데 깜빡네 맞는 것 같아요 네. 음. 네 왜냐면 보기에 기억이 없거든요 <웃음> <웃음> 그것도 아 좋은 통사이지만 수능은 항상 그걸 배신하잖아 그죠. 도원치 내일 수능에 도원치안날거예요 그건 그래요? <웃음> <그거> 맞아도원치도 <웃음> 동원치. 동원치 앞에서 개념 어디 부분에서 그걸 틀렸어가지고 헷갈렸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개는 그렇지. 뭐라고 하지? 아 여기 두 개요? 이거. 각각 하나씩 그렇지